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개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세린의 활용법인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한 2년 전쯤에 바세린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죠 근데 그 영상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했는데 제가 인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듣기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되게 초기에 했었고 영상도 처음 찍었을 때라서 게다가 제가 스크립트를 다 외워서 하다 보니까 되게 횡설수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설하고 오늘은 바세린 활용법에 대해서 화봉남 제두 번째 에디션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세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세린에 대한 선입견도 물론 제가 1편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세린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추출했어요. 바로 미네랄 오일과 함께 추출된 제품이고요. 페트롤라늄 젤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어요 근데 광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이나 광물성 젤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광물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적인 성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물성, 땅에서 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러한 제품의 성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학적인 제품이 아닌가요? 라고 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웃음> 이러한 석유 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은 광물성, 자연적인, 오히려 자연적인 성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 오일과 함께 바세린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고 모공도 거의 막지 않아요. 모공을 거의 막지 않고 또한 알레르기 반응도 없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 성분이고 모공을 거의 막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도 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를 거의 100이면 100 저한테 다시 피드백이 와요 어저 이거 발랐는데 여드름 나고 <웃음> 피부 트러블이 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반문할게요그 자리에 만약에 바세린이 아니라 어떤 크림류나 그런 오일류를 발랐을 때도 그 트러블이 안 났을까요? 났을 거예요. 유분기가 많은 피지선이 많은 그런 부위에 바세린을 당연히 듬뿍 발라서 올린다면 당연히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모공이 막히겠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이, 말이 많았었죠 또 작년인가 재작년 립밤 사태가 한번 더 터지면서 바세린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거의 140에서 150년 정도 이용이 된 성분이에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기간만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논문도 많이 이루어 발표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쓴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분보다도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고 과거에도 많이 쓰고 또 이런 140년, 150년 쓰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만큼은 거의 안전하다는 라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화학적인 원료가 들어간 그런 화장품보다 이런 사태가 그러면 왜 벌어졌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러한 바세린도 석유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조 공정에 따라서 석유라는 걸 자체를 잘 정제를 해야 돼요 잘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그 정제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용기에 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과거 입밤 사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다 회수 조치하고 다시 다시 출시하는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들 보세요 바세린 여전히 안 쓰나요? 바세린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바세린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제조회사의 바세린을 잘 골라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의 석유, 바세린에 대해서 선입견과 함께 한번 성분에 대해서 살짝 배경 얘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바세린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크게 바세린의 활용법은 넓히면 넓히지만 되게 핵심적이고 되게 간단하면서 주변에서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하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해 드릴게요 물론 1편에서 얘기했던 게 모두 다 들어가고 거기서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도 더 들어갈 거예요 먼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당연히 제가 첫 번째로 영상을 찍었던 거와 거의 유사해요 손이라던가 발에 바를 수도 있고 거기에 손톱, 발톱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손발톱의 큐티클 관리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립밤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립밤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립 스크럽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입술 각질이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립 립밤 대신 바세린을 듬뿍 퍼서 입술에 쑥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입술에 각질이 굉장히 불려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씻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각질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흑설탕을 섞어서 이렇게 문질른 다음에 입술에 스크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꿈치라던가 굳은살 관리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굳은살이라던가 어 각종꿈치같은데 이렇게 약간 좀 쌓인 부분 굳은살이 이런 부분에 꾸준히 발라주면 은 부드러워지고 살이 부드러워지면서 각종 각질같은 것도 케어가 되죠 그리고 또한 손같은 경우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바세린을 손에 굉장히 다 묻힌 다음에 비닐장갑을 끼고 한 20분 정도 있는 상태로 펜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꿈치 같은 것도 신경 쓰이신다면 바세린을 듬뿍 바른 다음에 랩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20분 정도 딱 지난 다음에 떼고 그냥 가만히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손 같은 경우 는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간단하게 비누 같은 걸로 세안 세척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번의 방법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한번 해보도록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처라던가 이러한 피부 재생이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상 환자가 일어나면 물론 제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너무나 너무 큰 화상을 입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간단한 화상 정도는 바세린을 계속 듬뿍 발라줘서 케어를 해준다면 피부 재생이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바세린 같은 경우는 발라주면 막을 형성을 하죠. 이 막을 형성하는 게 외부와의 차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차단을 하면 은 세균 감염도 방지가 되고 또한 강력한 보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는 강력한 보습을 해주면 자가치유라고 하죠? 피부 재생이 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세인을 싹 발라주고 외부에 차단을 해주면서 세균 감염도 막아주고 보습도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해주는 그러한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눈가에 라던가 피지선이 별로 없는 부위에 아이크림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크림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요즘 들어서 더욱더 안티에이징이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셔도 되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크림 위에 살짝 이 얇게 덧발라 주셔도 괜찮은 그러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어 본인이 쓰는 크림에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명 더어 DIY 더 강화된 나이크림이라고 부를게요 왜 예전에 콜드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영양크림 보습크림으로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콜드크림이 바로 바세린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시는 크림에 바세린을 조금 덜어서 부드럽게 섞은 다음에 발라주시면 더욱더 보습력과 재생효과가 강화된 본인의 크림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약간 어, 번외의 이야기지만 향수 같은 것을 사용했을 시에 상수를 사용하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준다면 향수의 지속력이 더욱더 지속, 오래 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할때 살짝이 덧발라서 이런 데 찍어주고 하면은 무광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저귀 발진. 유아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했죠? 발라주면 외부와의코팅된듯이싹 차단이 돼서 세균 감염도 막아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으로 기저귀 발진 크림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블랙헤드와 헤어팩에 이용을 하는 건데요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발라주고 난 다음에 랩을 스여주고 조금 있다가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두 가지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바세린 보다는 같은 광물성 오일인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욱더 오일 같은 경우는 문질러서 계속 부드럽게 러빙해서 녹여내는 것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두피에 닿지 않게 그 다음에 끝부분만 쳐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신 후에 샴푸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바세린 활용법과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가설명도 겹겹이 해든,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세린 같은 경우는 페트롤리늄 젤리라고 해서 굉장히 젤리 같죠? 이 젤리가 바로 딱 봤을 때는 고체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체온인과 유사한 36도에서 37도 정도면 녹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썼을 때 더욱더 편리하게 녹아서 사용하기가 편한 이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세린 증상이 오래 사용되고 그만큼 안전성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고 한 제품들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미네랄 오일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제품을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정말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도 더 제일 정말 활용도도 높으면서 가장 강력하면서 좋은 성분이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세린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